계절이 변했다. 근데 넌왜안 변하냐? 꾸준하게 자극을 주고 있다 저 가느다란 양팔로 100kg에 육박하는 고기 덩어리를 들어 올려야 한다 잡는 부분이 두꺼워서 그런지 팔, 등 근육보다 손가락이 더 아프다 핑계대지 말자 내악력이 부족한거야 턱걸이 하는데 다리 근육이 강해지고 있다 게이드 요즘 잘 빠지고 있다 전날 대비 0.5kg 감량 나 대신 운동해주는 착한 개토끼 얌전한 개토끼 간식 연봉 협상하고 방해 행동이 줄어들었다 107kg 진입해서 그런지 파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. 천천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. 머리 빠짐이나 이런저런 부작용 없이 꾸준하게 살이 빠지는게 이번 다이어트는 느낌이 너무 좋다.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. 나 자신도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내 영상을 보고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거다 열심히 한다고 뭘더 힘들게 한다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아프지 않고 핑계대지 않으면서 목표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근데 영상 보면서 아직도 다이어트 시작 안 하는 사람 있어? 날씨 너무 좋잖아 바로 밖으로 나가봐 미세먼지 쩐다 그냥 집에서 하자 y h a t